메서드 쌤팀 수험진! 안녕하세요 쌤팀입니다.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. 와우. 와. 네, 우리 수험생 캐럿들 모두 컨디션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? 네, 많이 떨리고 긴장되시겠지만 긴 시간 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. 미고 있죠. 네, 아, 마지막까지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힘내시길.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! 수능날은 항상 춥잖아요. 시험 당일 옷은 따뜻하게 여러 개입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맞아요. 네, 그리고 수험표, 신분증 같은 준비물도 잊지 말고 아, 꼭꼭 잘챙기셨으면좋겠어요 맞습니다. 네, 긴 수험 생활이 끝나고 앞으로 다가올 밝은 미래도 저희 세븐틴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네, 후회 없는 하루 보내고 올수 있도록 수험생 캐럿분들을 위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? 좋아요. 네, 네 수험생 캐럿들 파이팅!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,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해야지! 화이 해야지! 이 해야지!